어서오세요 보글입니다 나오는 노래마다 아주 맛있게 차트를 씹어 드시는 이 언니 이분이 옛날엔 캣 발렌타인 이었다니 아리아나 그란데 언니의 몇 가지 뮤비 의상 함께 보러 가실까요? 이 곡은 아리언니를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주게 해준 노래죠 뮤비를 보면 60년대 복고풍 느낌으로 이때 입은 블랙 앤 화이트 체크! 공연 다녔을 때 입었던 무대 의상들 역시 체크! 이 티저 이미지도 역시 체크! 이 옷들은 그녀의 스타일리스트 브리지필라가 제작한 커스텀 능력 있는 가수의 능력 있는 스타일리스트 역시 대단합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되면 차트에 나타날 이 노래 크리스마스 국민송으로 히트친 노래죠 올해 크리스마스의 는빈과 함께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네복 루트 소해 버리는 아리 언니. 이 네복은 빅토리아 시그릿의 약 10만 원대 사극 드라마에서 산족 두목들이 입었을 법한 모자도 아주 귀염귀염하게 소해 버리는 아리 언니 스피릿투드의 11만 원대 산적 모자였습니다. 아리 언니의 인스타에 올라왔던 티셔츠인데요. My pussy, my choice. 나 소중인. 카디비 언니의 옷이 왜 아리 언니에게? 아! 두반주에 쪼꼬미한 몸에서 뿜어 나오는 엄청난 성향 귀가 녹아 흘러내리게 만드는데요 이때 룩이 직접 제작한 커스텀인 줄 알았는데 모두 라텍스 디자인 전문 디자이너 아츠코쿠도의 옷이었는데요 3집 앨범 자켓 이미지이기도 했죠 아리언니라면 위험한 여자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 수영복 모자는 안면 근육이 정말 위로 치솟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강자 리프팅 열심히 운동 중인 아리언니와 언니들 이때 쓰고 있던 모자는 우리나라의 청바지로 유명한 디스케어2의 15만원대 모자였습니다 첫 뮤비를 봤을 때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 중이실까 했는데 사이투사이드가 좌우로라는 의미로 심하게 운동을 하고 나서 좌우로 비틀거리며 걷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리언니가 실제로 밝힌 의미는 애인과 격렬한 싹쓸어 SEX로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친절한 아리언니 나스 소중인 영화 인셉션을 연상시키는 굉장히 몽환적이면서도 뭔가 꿈속에 있는 듯한 느낌의 뮤비였는데요 공중에 나랑달랑 매달리면서 마치 여전사 같은 느낌도 들게 만들었던 이 웃음 프랑스 디자이너 알렉산드레 보티에의 2018 SS 컬렉션 의상을 드레스처럼 입었었네요 몽환 가사 속에 전 연인들이 등장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죠 역시 할리우드 쿨 워터 양이 아주 그리고 패러디를 알아보는 재미도 있었는데요 영화 킹카로 살아남는 법을 패러디한 이 장면 이때 가방은 캐릭터로 유명한 오타크와 미술을 적절히 믹스해서 더 유명해지신 미술가이자 팝 아티스트인 무라카미 다카시와 루이비통의 콜라보 가방인데요 금액은 약1 0 0 만 원대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왔던 이 노래 아리아나 언니의 감지와 강렬한 핑크 조명에 비난은 촤왕 촤왕 실버룩 이때 아리아나 언니의 뿌까머리에 있던 헤어핀들은 모두 핀이 아니라 알렉산더 리치의 58만 원대 이어 링. 옷은 드랙패션을 주로 하는 민디 네모어의단 이틀만에 완성한 커스텀 정말 대단합니다 라스트로 올해 레이디 가가와 콜라보 곡을 함께 발표했죠 이때 연보라색에 뭔가 바비 인형 세트에 들어있을 듯한 그런 코르셋 느낌이 나면서도 굉장히 뭔가 특이하면서도 이쁜이 룩은 제나베인의 커스텀이었습니다 아리아나 언니의 히트곡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고르는 데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은데요 역시 히트퀸 아리언 여러분들은 아리아나의 뮤비 의상 중 어떤 룩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궁금하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 a 나 e a n i